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. 운전 미숙년자가 적은 속력이지만 담장을 들이받을 때 폐가 파열되어 신문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19나 2058491 토대로 정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2는 오르마 도로를 약 시속 10km로 직진하던 중 화물차량 왼쪽 앞 범퍼와 측면 부위로 그 진행 방향 왼쪽에 주택 담장과 대문을 풍소리나게 부딪혔고 이로 말미암아 주택의 벽돌 담장 기둥 윗부분과 쇠울타리가 무너지고 화물차량의 왼쪽 앞 범퍼가 부서졌습니다. 피보험자 이는 중환자실에서 계속 입원하고 있다가 교통사고 후 4일째 되는 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. 이에 대하여 담당 의사였던 H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아이는 충돌로 인한 신근의 외상성 분상에 의한 심정지와 이에 따른 심근경색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. 라고 회신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비험자이 e 운전의 화물차량이 주택담장 등을 들이받은 교통사고는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이의 가슴이 운전대에 부딪혀 가슴에 멍이 선명하게 생기고 폐가 손상되어 피를 토하게 할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